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넷. Well, I remember the time this e t e you 수미 하고 이제 그만하자 그래 들어가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되도록 해라 우리는 흘러가네 아넌 이거 올려있다제그 많은 날들로 널 흔들어 놨던 내게 남은 마지막 말제그 어떤 밤들 할수 없어, 난날 이해할 수 없어. All oh, this is not love. 익숙해진 거짓말들, 오늘 만은말 해야만 해. 같은 자리 맴도는 저달 뒤편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내마음을 Oh, Jay, oh, Jay, you've got to run away from me, from me, yeah, yeah, yeah. from me. Yeah. Oh, you've got to run. 자, 아, 그 내려가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이 빠질 거예요. 네, 오디오 좀 줘주세요. <웃음> 이렇게 하면 2차 추출이 끝났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삼차로 넘어갑니다. 이제 3차까지 추출이 끝나면 취향껏 물을 부어서 드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물을 이렇게 부어줘요 네, 제목이 새해 복 많이 받아 구요 어네 약간 재밌는 노래에요 그 뭐랄까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만들었어요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제이 작은 콘서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 난 괜찮아 진짜로 괜찮아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알아서 잘 살고 있지 모르는 척 몰랐던 척 뻔한다 너만 주고받네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 적게 일하고 많이 걸어 지마로 o oh, 안부 인사 너무 길고.